어, 얘들아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는데 여긴 도대체 어디야 이상한 세계가 아니잖아 미신의 집인가? 그러, 그런가? 그 음. 어, 뒤에 뭐라고 써있는데? 탈출금 어? 블루의 누나를 찾아 비밀번호를 찾으시오 왜나 응? 뭔데 여기엔 탈출구가 따로 있는 거야? 보통 그냥 문이라고 하지 않나? 그니까 블루의 누나를 찾아서 탈출하는 거래 일단 한번 여기를 탈출해보자 어 되게 뭐지? 버려진 공장 같은 느낌 한 오... 가. 어. 무서운데 오! 어! 저거 어이. 뭐야! 어? 이거 애체괴물 아님? 어? 어? 어? 어? 저거 뭔데? 네. 저 별로? 네. 뭔데? 깔깔깔. 가진... 오! 오! 어? 봐. 안 죽인다. 어? 어? 안녕 불로. <웃음> <웃음> 아, 얘들아 처박죠. 저 이상한 같아. 이놈 배고프다. 잡아먹는다 불로. 불불불로고 불로 인간들 잡아먹는다 불로. <웃음> <웃음> 아, 어, 블루 불난다, 불난다, 안 된다. 우리 집 탄다, 우리 집 탄다, 블러. 우리 집 탄다, 블러. 집은 타면 안 된다, 블러. <목소리가> 아이, 놀이공원 하려고 여기 왔는데 저 수치적 괴물은 뭐야? 블루의 첫 친구? 일단 여기서 블루의 누나를 찾아서 나가는. 어, 땡대가 깜짝 놀랐어, 진짜. 뭐야 이거? 여기 아이템 같은 게 있는데. 밀치기 아이템으로 도망가야되는건가? 밀치기가 만육천이래 맞아볼래? 밀치기가 만육천? 어디가... 날라가긴 해? 오! 오! 오! 많이 날라가네? 효과 확실한데 이거? 확실한데? 근데 한번밖에 못써 뭐? 그걸 지금 나한테 써버린거야? <웃음> 어 뭐야 이렇게 파란색 양 향태리는데 비밀공간이 뭐... 어 왜왜왜왜 아, 아, 물귀신이다 물귀신 도망가! 아, 아 놀래라 후 얘들아 뭐좀 찾았어? 그만 괴물인 줄 알았네 뭐라고? <웃음> 아, 여기 아이템 같은 게 있거든? 엔더 준주랑 이걸 이용해서 블루의 누나를 찾자 근데 아까 그 인형 같은 애 있잖아 눈 한쪽이 음. 없긴 했어 눈 한쪽이 어? X 표시가 돼 있었다고 그럼 어디다 흘려놨나 보다 주워가야겠는데? 네. 그니까 음. 음. 아 이런 다음 좀 찾아보면 있을 거야. 그만한 박스 어딘가에 들어있지 않을까? 여기 있다, 여기 다 <웃음> 어, 블루? 인간 냄새가 난다, 블루? <웃음> 음, 음 인간 냄새. 뭐래, 뭐생긴 게. <웃음> 블루 침 뱉는다! <웃음> 어. 일본을 찾아서 나가야 되는데 어 뭐야 사람같은게 있어 왜 여기 오 나무검 자 보자 보자 여기 또 숨는데도 있네 여기 뭐야 여기 그 주황이 방이네 어? 주원이 방에 밥도 나야죠블루블루침기 어. 음, 잘한다. 블 블루치맥이 잘다블다블루다블루치블다 <웃음> 음... <웃음> <웃음> <웃음> <아잇>! 어? <웃음> 아, 아, 이 야, 미쳐지진 않아, 야, 그랬다, 뭐, 인다 붙인다, 야, 나, <안돼. 웃음> 아, 안돼, 가짜 왔어, <갇혀버렸어. 웃음> 야, 맨날, 아, <웃음> 괴짜. 어, 내가 어? 마침 요앞에 있었어 어, 다행이야 어후. 아무래도 쇼파라 괴물한테 잡히면은 우리 끝장나는 거같아 아. 뭐야 이거 오어 뭐야 블루의 세 번째 비밀번호? 블루의 눈알이다 어 놀라라! <웃음> 야 너 깜짝 놀래키려고 아. 거기 서있 앉아있었지 야 영영아 어? 이거 뭔지 알아? 어 뭔데 그거 어 아, 블루! 어 블루의 눈알이다 어길 가다가 잠깐만 근데 여기 사진 보니까 블루의 눈알은 눈은 둘다 정상이었어 근데 와. 눈 한쪽을 잊어먹었나봐 왜? 그래? 응 그런거 같아 일단 빨리 여기 블루의 눈알 사서 빨리 나가자 음, 몇개 찾았어? 두개두개 두 개. 뭐지 우리는 진짜 이거 똑같이 잘 만들었는데요 맵이 여기 숨어있다가 나가볼까 음, 음, 음. 여기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잖아 어. 여기 숨어있다가 아이 근처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 일단 는데 그렇지. 밑에서 무슨? 랄랄랄블루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냄새난는다 부루 한긋한 인간의 냄새 아,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맛있지!!! 음, 인간이 나올 증격이 없나 부루? 그러면 내가 불태워줘야 할것뿌아 아! 야! 야 블루가 무슨 불을 쏴!! 저 좀비 블루!! 아 모습이 좀부터어낼게 됐는데 저거 뭐냐? 야~~ 저거 뭐야 진짜 헐 어, 완전 놀랬어 완전 놀 x 어 야 얘들아 나감부에 갇혔어 어..어떻게 오케이 댕댕가 구하러 와가지고구나 에잉? 댕댕아 블루가 지금 모습이 이상해졌다니까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좀비가 됐다니까 빨리 살려봐 나줘 야너나안 보이냐 야~~ 여기서 목소리가 들리는데 야~~ 나좀 살려 봐 뭐, 이건 뭐지? 야~~ 빨리 살려보라 어? 응? 어? 여맨이잖아 언제부터 거기 갇혀있던 거야 야 그거 블루의 누알이야 아 몰라 그냥 말랑말랑하길래 들고 다녔어 너도 만져볼래? 어 줘봐줘봐 줘봐. 오 뭐야? 오케이 야비밀번호가내 네 자리인 것 같거든? 하나 남았어 하나 하나만 찾자 와불 블루 누나 찾았어? 아 어, 하나만 찾으면 돼 하나만 어, 너 구하러 오다가 내가 죽어버렸어 불타서 어, 우리 놀이공원 올려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아 어, 근처에 있을 것 같은데 얘들아 조심조심조심 어한 조심. 개만 찾으면 됨한 개만 응. 찾으면 돼 얘들아 어, 여기 숨을 수 있어? 야 이거 어. 좋은데? 아 근데 아까부터 여기 있었는데 눈치도 못해 못채 왕창한 녀석 좋다 좋다 아 야야 온거 같아 온거 같아 온거 같아 온거 같아, 같아. 같아, 같아, 같아 오는 거 같아 오는 거같다 숨어 숨어 숨어 숨어 빨라? 빨라! 빨라 빨라 빨아인간들 아, 잡아서 먹으려고 있는데 자꾸 어디가냐 빨라 잡히기만 내빨라 그냥 불로 그냥 죽쳐버릴 거야! 머리 멍청한 게. 야, 야, 블루 한쪽 눈이 저 가운데 몸에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 야, 진짜 징그러워, 저거 뭐야, 동심팡이야. 뭐 하는 녀석이야? 뭐야 이거 칼에여 있냐 왜?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블럭, 아럭블아블야 블럭, 블럭, 블럭, 블 뭐야 이게? 이게? 통로가 있잖아. 잠깐만 저 위에도 상자 있는 거 같은데? 어야 너도 또너다 너, 뭐? 너, 너 보여 <웃음> 팔이 다 보여. 자. <웃음> 도대체 아이템이 어디 있을까? 누나 하나가 어디 있을까? 아, 나도 누나 열심히 찾아볼게. 응 찾아봐. 아 누나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벌라 <웃음> 으아! 아 <웃음> 어 블루가 무슨 광선을 쏘냐고! 내가 나가는 광선이다, 블루! 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 서하 아, 들켰다! ]쳤다. 좋아, 나이스, 아, 거미줄! 아,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들켰다! 그�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뭐야, 거미줄 잠깐만! 불 알아, 불로 지 불로. 안 낚여. 오케이 밀치기로 밀치고 도망쳐. 아 어디 어보 하나 어디 냐고 오렌지 땅으로 와 여기에 있어 오케이 오케이 야야야야 야, 야. 이 동굴? 오렌지 땅이 어디야? 여기야? 내가 왔어! 어? 이쪽이야 이쪽! 어디 어디 여기에, 어디 여기에 비밀번호가 있었어 어디 여기? 어. 여기 있었구만 1018오근데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지금 쫓기다 왔지 당연히 아 잘했어 잘했어 안 죽었으니까 응. 잘한거야 비밀번호는 완성됐어 도망치자 508. 뭐야 이거 카트도 탈수 있어 이거? 카트도 탈수 있어? 못하는 거 같은데 아 안된다 됐다 오오 오. 가자 천천히 가자 천천히 천천히 가는 거야 모를 듯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거 같기도 하고 입고 어... 가자 빨리빨리 응 빨리. 음. 가자 어디야? 이쪽이야? 그런 거 같아 오여오 귀여워, 귀여오귀여기오여워 거의 다왔여워귀여 이제 긴장 풀어도 될여같귀 지금 앞이야 저기 워귀여아귀여아귀여 아, 귀이워다여워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아귀여아귀여아귀여 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아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귀여니 우리 탈출한 워 같은데 그여워귀여 뭐야? 아니야, 총한 자루 주는데? 야, 너, 이거, 이거, 너 돌검 들어. 아무래도 블루를 물리치는 게 마지막 목표인 것 같아. 그렇구만. 내가 근접을 맡을게 오케이. 가자. 가자! 마지막 전투가 될 수도 있겠구만. 긴장해! 앞에 블루가 있다. 어, 어, 뭐야? 어? <웃음> 블루가 그냥 떨어지는데? 뭐야? 여기도 왜 파괴됐어? <웃음> 돌아왔다 블루! 뭐야? <웃음> 블루가 계속 떨어지는데? <웃음> 네. <웃음> 아블아이 뭐야? 아이 진짜 별거 없잖아 뭐뭐뭐뭐뭐뭐뭐 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웃음> 자, 어쨌든 이렇게 끔찍한 변종! 블루를 피해서 죽어! <웃음> 자, 이렇게 탈출에 성공했네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안녕! 어?